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카드 안에 들어가는 초상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깔끔하고 네뭐 그렇습니다. 상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막상 나오면 저보다는 저 캐럿들이 좋아해주지 않을까? 그리고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좋아해주시지 않을까? 캐럿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당연하죠. 저희 만약에 이게 나오면 쓰고 싶습니다. 이번엔좀 밝은 분위기로 봤습니다. 둘다 다른 매력인 것 같아서 둘다 좋은 것 같아요. 잘랐습니다. 또 다음 착을 위해서 변형을 해달라는 말에 제가 화격 변형을 하고 왔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와서 작은 동안에도 너무 신기했고 또 새롭고 기분이 좋았습니다. 활동은 끝났는데 이렇게 지금 화보집도 있고 그리고 또 개인 화보도 또 있어가지고 파란색을 좀만 더 유지하자 라고 하셔서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. <웃음> 거의 주저킹. <주적힘. 웃음> 오늘도 직원분이 오늘도 찢었다. 어차피 라면 먹고 자가지고요. 붓기가 좀 있어서 아침에 응. 열심히 스쿼트를 하고 촬영을 했습니다. 신한카드 세븐틴 콜라보레이션 기대해 주세요. 네, 엄청 빨리 찍고 있어서 잘 응. 나온 응. 것 같아요. 신난 카드와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일단 영광스럽고요 기쁜 일이니까 또 즐겁게 촬영을 한것 같아요 캐럿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었는데안 붙게 찍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. 응? 아너무 좋다.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캐럿분들에게 좀더 가까이 갈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왜냐면 지금 열면 카드가 있잖아요. 더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. 빠르고 수월히 진행이 잘된것 같아서 좋습니다 신한카드와 네, 진행한 콜라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과연 카드 어떻게 나았는지 궁금해요 다음엔 저도 바꿀 수 있으면 카드 바꿀게요 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어, 그런 분들이또 많이 들 이용해 주셔서 더욱더 즐거운 그런 소비생활이라고 할까요? 소비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고생습니다고생하습니다고고습니다 어, 좋은 기회 이렇게 함께 해서 함께하게 돼서,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고 어, 많은 캐럿 분들이 이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캐럿 분들이 값없씩 카드를 들고 다니는 무슨 공간에 저희 세븐틴이 조금 더 차지할 수있다면 좋을 것 네. 같습니다. 네.